대부분 조별과제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부터 사람에 대한 증어를 배우는 일이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별과제의 이상량은 모든 조원들이 참여해 계획한대로 척척 이뤄지는 것을 상상하고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잠수를 타거나 혹은 버스를 타거나 등 정말 다양하게 사회에서 조별과제들은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과제를 하면서 왜 증오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혼자서 하는 게 편하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만큼 마음이 맞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 있는데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하는 게 편하기도 해서입니다. 보통 남눈치를 봐야 하는 조별과제와는 다르게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편하게 완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 없이 만들 수 있으니 훨씬 간편합니다. 두 번째, 무인승차와 잠수가 발생할 우려 모든 대학생분들과 팀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무인승차에서 음보아에만 하는 조언 제대로 파일 확인하지 않았는데 좋다고 하는 조언 등 버스를 타고 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버스를 타고 갈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질 뿐더러 학점 역시 날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잠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잠수를 하는 경우에도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잠수를 탄 사람이 자료 최종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은 멸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CIA에서 발표한 조직 망치는 공작지침 이용하는 사람. 무슨 의견에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나 실패를 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꼭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원들의 사기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꺾을 수 있으니 이런 사람도 꼭 있어서 조별과제에 물을 흐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여러가지의 이유로 조별과제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에서 서로간 조금만 배려해도 조별과제가 더잘 해결될 수 있으니 제발 조별과제만큼은 서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식탐구했습니다